할렐루야, 우리가 늘 하나님을 기억하며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말씀 가운데 오늘도 성취하시고 이루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봅시다. 환경이 아니라 상황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터를 바라볼 때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도 힘주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이 화요일 아침 시작하길 원합니다. 8월 9일 화요일 아침 예배 성사함이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이 아침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런 성령으로 인태하사 동정녀 마리아 에게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이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일국기 13장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라 하십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곧 종대였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습니다. 아비월, 이 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브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곧네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적과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늘 너는 이달에 이 예식을 지켜 이해 동안 무교봉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이래동안에는 무교금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일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이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에 기호와 내비간에 표를 삼고 여호와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난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것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네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큰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에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조로부터 가축에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들 드려서내 아들 중에 모두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복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주권적 역사로 출회복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의 장자들이 모두 죽은 장자 재앙 속에서도 그들을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처음 난 모든 것들을 당신께 구별하여 드리라 라고 오늘 규례를 주고 계십니다. 또한 12장 15절에서 20절에 기록되었던 무결종 규례를 재차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규례들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선택과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그들로 다시 한번 새색토로 기념케 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을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이런 절기와 규례를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과거에 경험했던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기억한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관계를 지속하고 내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덮닌는 비결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묵상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2절에 다시 한번 언급하는 것은 처음 난 모든 것이 다 거룩히 구별하여 주님께 돌리라 이것은 내 것이라 하시니라 라는 이 말씀에 다시 한번 주목하기 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는 사람이나 짐승의 모든 처음난 것들을 철저히 구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모두 처음난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스라엘의 모든 처음난 것에 대하여 당신의 소유권을 주장하시는 근거는 바로 애국의 임했던 열 번째 재앙, 모든 장자가 죽었던 그 사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장자와 처음 난 것을 죽이지 아니하시고 살리십니다. 문설 중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던 모든 곳에는 바로 이런 재앙이 임하지 않게 되죠. 이것을 근거로 하여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들은 애국의 모든 장자 및 처음 난 것과 함께 죽을 자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나게 된 것.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의 소유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 처음 난 것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신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신 것과 같습니다. 그 이유는 모든 처음 난 것들, 곧 장자들은 그 가족 전체를 대표하는 존재로서 그 의미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를 죽이신 것은 사실상 애굽 전체를 몰살시킨 것과 같은 것으로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분명하게 드러내셨고 또한 이스라엘 자손들의 장자를 구속하신 것은 이스라엘 전체를 구속하신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단지 장자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단지 이들의 장자들에 대한 소유권만 주장하신 것은 그 목적이 예물 자체에 있지 않음을 다시 한번 보여줘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돌리도록 요구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예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 주인이시오 구속자이심을 또한 우리의 왕대심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기 위하여 또한 이것을 잊지 말고 늘 기억하기 위해서 명하신 율법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개개인으로 신약시대의 성도들을 예표합니다. 따라서 또한 이스라엘 모든 공동체는 교회를 뜻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음과 같이 성도와 교회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과 같은 의미로서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본래 자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제로말미암마 멸망의 존재였어요. 진노의 대상이었어요.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존재였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죄인들 가운데 택하여 구별하사 우리 주예수스도의그 대속사역을 통해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 주를 영접하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이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에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이에요. 그러므로 성도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이 나의 주대심을 잊지 않고 날마다 되새기며 기억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 얼마나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더 놀라운 것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 위에 싸우신다는 이 분명한 메시지만 우리가 기억하고 이것이 우리 안에 온전한 전체성으로 자리잡을 때 우리는 어떤 상황이든 간에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는 5절 말씀 묵상합니다. 5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난한 사람과 햇사람과 아모리사람과 희위사람과 여부수사람의 땅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적각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달의 이 예식을 지키라 라고 말합니다. 즉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면 무교절을 지키라고 명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모세는 가나안 땅을 그저 가난이라고 부르지 않고 가난 사람과 헬 사람과 아무리 사람과 히비 사람과 여보스 사람의 땅 그리고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아주 세세하게 설명을 붙여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끊임없이 가난안 땅에 대한 의식을 심어주기 위한 의도적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가난안 땅에서 이스라엘이 쫓아내야 할 대상이 누구이며 이 땅이 왜 이스라엘 자손의 땅이 되어야 하며 또그 땅에서 그들이 누릴 수 있는 복된 것과 혜택이 무엇인지를 아주 이 짤막한 말에 함축하여 바로 집중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그들이 왜가난안 땅으로 가야 하는지를 모세에게 묻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들의 여정의 목적지도 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면요. 분명하게 가난안 땅의 정복을 향해 나가는 것이 그들이 구원을 얻은 구원해 주신 이유와 목적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분명한 목표 의식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40년이나 광야에 헤매면서도 방랑자가 아니라 정복자로서 가나안 땅 정복을 준비할 수 있었던 거예요. 분명한 삶의 지향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은 그렇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과 분명히 차별점을 둡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어, 요셉은 어렸을 때부터 꿈을 꾸던 자였고 그것이 반드시 성취될 거라고 믿고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형들에 의해 구덩이에 던졌을 때도 노예 상인에게 팔려 애급의 노예가 되었을 때도 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처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모든 순간 하나님을 의식하며 믿음으로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은 요셉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바로 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또한 추 애굽을 하여야 될 본질적인 환경을 만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사도 바울의 인생은 어떠해요? 항상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살지 않고 오직 표대를 향하여 나가지 않습니까? 빌리포스 3장 14절 말씀입니다. 그저 삶을 결코 평탄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수없이 맞고 죽을 거비도 여러 넘겼습니다 투옥도 엄청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 표대 앞에 이르렀을 때 그는 당당하게 자신의 삶이 성공하였다. 복된 삶이었다라고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7절에서 말합니다. 뚜렷한 목표의식이 그들 그 모든 핍박과 유혹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니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광야에서 생활하기 위해서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에요 광야에서는 하나님께서 물도 주시고 만나도 주시고 매출하기도 주시고 옷도 헤어지지 않았어요 이것에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들이 전적으로 준비되어지고 무장하여서 가난 땅을 전복하는 것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부르심에 온전하게 반응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고난과 역경을 해치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던 사도 바울처럼 마침내 영광의 멸류관을 씌워주시고 그가 그토록 바랐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안식하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성도와 교회들을 향해서 동일한 말씀을 선포하시고 동일한 사명을 주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해 일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를 어떻게 세워갈까를 늘 고민하시고 삶 가운데 거룩과 성별을 통해서 주의 나를 세워가십시오. 이수을통해서주 예수를 증거하시고 삶을 통해서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십시오. 그것이 바로 성도의 부르심입니다. 오늘도 이부르심 따라 믿음으로 걸어가시게늘 하나님을 기억하며 크고 기이한 일을 행하시며 우리의 편에서 우리와 싸우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일어서시길 예수 그리템으로 추원드리고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선하심을 기억합니다. 우리 구원하여 주시고 때에 따라 이른비와 늦은비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샬롬으로 채워주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걱정과 근심이 아니라 기대와 소망과 비전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이젠 하나님의 비전으로 인퇴하며 출산하는 단계로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우시고 주의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선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토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